안녕하세요 동계환영 김연자입니다. 자반증 치료 중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딱한 가지만 꼽으라면요. 저는 술을 꼽겠습니다. 성인 자반증은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로 악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로로 악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자반증의 악화 요인에는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지만 술은 10분 중 8, 9분 정도는 이후에 악화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영향이 큰 편입니다. 이처럼 성인 자반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술 오늘은 음주가 자반증에 미치는 영향과 자반증 환자분들은 음주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술은 왜 자반증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자반증 면역 과민반응으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하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자극시켜 과민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음주가 간에도 손상을 주면서 높아진 과민반응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영향을 주어 병원체에 대한 위장장벽의 방어체계를 약화시키면서 자반증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음주가 과도해지거나 빈도가 자아지거나 지속적으로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야기하면서 결국 자반증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음주를 즐기시는 30, 40대의 남성분들은요. 치료하시면서 유난히 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이분은 명절에 가족분들과 과음을 하고 팔, 다리, 복부 등몸 전체의 자반이 올라와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치료를 하면서도 음주를 할 때마다 자반이 올라와서 치료에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또한 분은 치료가 전체적으로 잘 잘 돼서 꾸준히 잘 호전되시다가 막판에 음주 후에 증상이 다시 조금 올라오셔서 예상 치료 기간보다좀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두분다잘 완치돼서 지금은 음주 후에도 자반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성인 자반증은 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반증 환자분들 어떻게 음주를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잡안이 조금이라도 있는 치료 중이라면 최대한 금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음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요 최대한 음주량을 많이 줄여주시고 2회 2, 3회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푹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반이 사라졌다면 언제부터 마셔도 되는 걸까요? 우선 자반이 사라졌다고 해도 피로 과로 스트레스가 심한 즉 면역이 불안정한 시기라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반이 사라진 지 2, 3개월 정도 지나서 컨디션도 너무 좋고 면역도 안정된 시기라면 조금씩 시작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음주 후에 자반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 6개월까지는 무리하게 과음하시거나 지속적인 음주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완치로 가는 자반증 습관 세번째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애주가였던 분들은 아무래도 갑자기 술을 뚝 끊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또 언제부터 먹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자반증이 지속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등이 쌓이면서 생긴 면역질환인 만큼 치료 후에도 음주횟 수는 줄이고 생활관리도 꾸준히 하셔서 이후에도 재발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반증 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